농림 풀을 녹 수풀림 세상을 피한 사람들의 집단 산적 전한 고조 유방이 창건한 후 15대 210년간 계속되다가 외척인 왕망이 서기 8년의 제위를 찬탈하여 신나라를 세움으로써 한조는 15년 동안 일시 중단된다. 그것이 서기 25년 광무제 유수에 의해 재건되었는데 둘러 나누어진 한조를 구별하기 위해 사가들은 전자를 전한 또는 서한 후자를 후한 또는 동안이라 하고 그 수도도 전자의 수도인 장안을 서도 후자의 수도는 낙양이기 때문에 동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왕망의 신나라는 건국 10년 이 못되어 민심이 왕망에서 떠나 폭동 사건이 연발했다. 공맹이라는 사람은 왕망이 자기 아들인 왕후를 죽인 것을 보고 사람의 사람된 도리도 이제 끊겼다. 어물어물 머물러 있다가는 화가 나에게도 미칠 것이다. 고 하면서 위관을 동도의 성문에 벗어 걸곤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요동 지방으로 도망쳤다.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이런 형편이니 일반 백성이 왕망의 정책을 지지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금의 호북성 당양연에 있는 농림산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들어 스스로 농림군이라 칭하면서 인근 지방의 지주와 관청을 습격하여 그 창고를 털어간다든지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 세력이 처음에는 1만 정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팽대해져 나중에는 5만 이상의 큰 군단으로 성장하여 광군의 대부대와도 맞붙어 싸울 정도로 세력이 커졌는데 광무제도 이 농림군을 이용하여 후한조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후 농림을 도적대의 대명사로 사용하게 되었다.